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과 상담할 때 자주 사용하는 상담 기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실상계시 게시, 실상계시에 대한 교리반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할때 신천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요한계시록 실상에 나와있는 이만희씨를 가리키는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여주고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실상에 나타난 이만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만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천지의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은 이만이 교주가 성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초림의 구원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이 교주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 언약 구약이고 새 언약은 이만이 총회장이 계시를 받고 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실상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고 신약이 이만희 교주가 말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신약이고 이만희가 신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새 요한이 나왔는데 계시록 실상에서 실상 계시에서 새 요한이 이만이라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나오는데 는 자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합니다. 힘들 이만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이 그리고 이긴 자 이만이 내 생물 이만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만이. 새 노래는 이만이의 말. 계시록 6장에 흰 말이 나옵니다. 백 말, 이만이. 밀한대 이만희. 계시록 7장에 인치는 목자, 생명수 샘 이만이. 계시록 8장에 일곱 나팔 일곱 일곱 나팔 이만이.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또 세요한 이만이. 책 받아 먹은 이만이 두 중인 중에 한명 이만이 감남 나무 이만이 갈대 지팡이를 받은 자 이만이 망국을 다스리는 남자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 이만이 유재열이 낳은 아이 이만이 생명책의 제자 신천지 교적부를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기록은 예수님 이 하는데 제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만이 씨의 육체와 함께 한다고 함께하고 있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이고 교적부에 이름을 적는 적는 명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자가 나오는데 이만이 계시록 15장에 하늘 장막, 하늘 증거 장막은 유제열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적 이만희, 계시록 17장에 대적과 우박이 나옵니다. 이만희,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 백말, 그리고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나오는데, 이만희, 자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21장에 신천지 참설자 이긴자 이만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네 사자가 나옵니다. 내네 사자가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 나무가 바로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에 계시록과 성경 전체에서 이만희 씨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어떤 존재들이 약 40가지 정도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 약속의 목자 이만이, 창세기 1장 1 4절의 해가 나오는데 해도 목자로 약속의 목자로 해석하면서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마, 이긴자, 세요한 생명나무가 동일한 한 존재 이만이가 될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이 자기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접, 나팔, 신부, 사매아이가, 남자아이가 같은 존재가 될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의 속임수인지 요한 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인지 이만희 교주의 자서전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씨를 가리키는 구절 단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천지에 구원은 없습니다. 아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힌도라고 세요한하고 백마하고 같은 한 존재가 될수 있는 겁니까? 우박하고 대접하고 나팔, 이긴자힘돌 이게 한 존재가 될수 있는 것인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인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마하고 대접하고 나팔이 예수님의 그 안에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한 존재가 40가지 이상의 존재가 될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남나무도 이만희 총회장이고 생명나무도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감남나무가 같은 동일한 나무인지 여기에 나와있는 40가지 이상의 이런 다른 존재들이 한 존재인 이만희 교주가 될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기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한 존재가 40가지 이상의 존재는 될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씨를 가리키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있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게시록 22장 16절에 나와있는 네 사자는 엔젤, 앵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게시록 1장 1절에 나와있는 그 천사지 이만희 총회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질멍과 선취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라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선지자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 2장 22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만희씨가 요한계시록이 자신을 가리키는 자선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교 사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 돌, 이만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이만이 씨의 육체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만희 씨와 함께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인간, 죄인이, 인간 죄인이 죄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수 있는지, 우리의 구원자는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 대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은 시작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우주와 지구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셨고, 지구와 우주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신의 아들은 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는 결코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만희씨 자신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들이 약 40가지 이상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한 존재 이만이 교주 한 인간이 40가지 이상의 다른 존재가 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요한이 백마인지 새 요한이 미란데가 될 수가 있는지 남자아이가 대접인지 남자아이가 나팔이 될수 있는지 생명나무, 감남나무, 백마, 대접, 보자 신부, 큰 우박, 이 모든 것이 한 존재인 이만희 교주가 될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에게 종교, 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천지에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실상, 요한계시록 진상, 성도와 천국, 천지창조 주제별 요약 이만희씨가 출판해 놓은 내용, 내용들을 확인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이만희씨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존재인 이만희씨가 40가지 이상의 성경에 나와있는 다른 존재가 40가지 이상의 다른 존재가 한 인간 이만희가 될수 있는지 이만희씨에게 질문 하고 이만희씨에게 질문을 꼭 하시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신천지 강사나 이만희 교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